의료과실사고 면책 및 기왕증 감액 규정 설명 의무 위반 시 생활소득 보상과 후유장애보험금은 전액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합 550160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경 후유장애보험 등을 가입하였고 면밀한 사실관계는 아래에서 중복됨으로 생략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쟁점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강부 삼성병원 의료진에게는 기관절개관이 막힌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을 지체한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위의 료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하는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상해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절개술은 통상의 호흡방법으로 호흡할 수 없는 환자에게 기도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목부위를 통해 기관을 절개하여 기관절개관을 삽입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인데 이 경우 기관절개관은 환자가 숨을 쉴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므로 기관절개관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호흡곤란 등으로 위급한 상태에 빠질 수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14년 9월 17일 새시경 이미 호흡곤란을 호소한 바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즉시 원고에게 삽입되어 있던 코캔의 내관을 빼서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내관에 막혀 있다면 이 물질을 씻어 제거한 후 다시 삽입하여야 하며 막혀 있지 않다면 기관절개관 하부가 육아조직에 의해 협착되어 있거나 기관지 연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길고 직경이 작은 기관 삽관용 튜브로 교체하는 등의 조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에게 삽입된 기관 절개관을 빼내어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물질을 씻어내거나 기존의 기관 절개관보다 더 길고 직경이 작은 기관 삽관용 튜브로 교체하는 등의 조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쟁점 나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약서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에 면책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라는 문구 아래에원고의 자필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감원이 정한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이 사건 면책규정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표준 약관의 재분류표상 제사망에서도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의료사고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질병에 대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측 보험설계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통 약관을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주었는 바이 사건 보통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 규정에 대하여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면책사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면책 규정의 계약적인 내용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CD 형태의 이 사건 보통 약관을 받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조항에 관한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규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쟁점 다. 기왕증 기여도 공제 여부. 위 규정을 근거로 내 동맹료 파열의 기여도를 공제하기 위하여 위 질병으로 인한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심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원고는 2014년 5월 24일 전남대 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2014년 6월 21일 강북 삼성병원에서 기관 절개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4년 9월 17일이 발생한 점 원고가 강북삼성병원에 전원한 이래 이번 기간 의료진에게 전남대병원에서 시행한 뇌동맥류 파열에 관한 수석치료와 관련한 어떠한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이 사건 사고는 강북삼성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관 삽입 후 발생한 호흡곤란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한 의료과실로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호흡곤란이 뇌동맥류 파열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소득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 내사 <목소리도>